안녕하세요. 제이치 캠핑 입니다. 오늘은 영종도로 차박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영종대교가 놓여지기 전에는 배로 영종도까지 운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배터 즉 구욱 배터로 차박 캠핑을 여기가 구베터입니다 참못 아, 들어가네요 나가야 되겠네 여기 전부 캠핑 트레일러들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전부 뭐아보세요 여기도 전부 여기 주차장에서 뭐 캠핑해도 되긴 할것 같은데 노을이, 해가... 오늘 동해안에서 생선회를 좀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생선회입니다 진공포장을 해서 보내 왔네요 실제 적은 양은 아닌데 이게 400g 생선회는 200g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이건 한번도 먹어보지 못한 청어입니다 과메기를 만들 때 예전에는 청어를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청어회. 지금까지 한번도 접혀 보지 못했던 생선회라고 볼수 있죠 음. 야채하고 같이 이렇게 비벼서 먹으라고 그런가 봐요 야채하고 같이 먹으니까 조금 상큼하기도 하고 채를 적당히 넣고 아주 아, 참기름 조금 넣습니다 통깨 조금 뿌리겠습니다 다 무침 해가 됐네요 깨를 뿌리고 참기름 넣었더니 약간 살짝 고소한 게 맛있는데요 도판 시스템 오늘은 막창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븐에 구웠다는데 별로 구운것 같지는 않는데요 음, 안에 보니까 아, 막창소스가 이렇게 두개가 있네요 노릇노릇하게 다 이루어갑니다 소스를 일단 먹을. 여기서 좀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제 머리머리 허리 잘 익었습니다, 전부. 그러면은, 소스를 살짝 하나는 찍어가지고, 곰치하고 한번 싸볼까요? 음. 막창 맛입니다. 뭐, 맛은 괜찮습니다. 여기, 된장 소스. 막창집에서 주는 소스입니다. 고추장 마은것 있습니다. 아, 제가 이 포트를 사가지고 한 번도 여기 찌개나 뭐 라면 같은 걸 끓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 포트에다가 라면을 한번 끓여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열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찬물에 라... 보통 제가 라면을 넣는다 그랬는데 찬물에 라면 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건더기 스프를 파도 아주 넣어버리겠습니다. 고추하고 계란하나 투척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끓네요음 지금 저 쪽에 불빛 보이는 쪽이 구욱뱃 탑니다 저쪽 멀리서는 또 불꽃놀이도 하고 막하네요밤 야경이 아름답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박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지만 저쪽에 대각선으로 보이는 블루오션 펜션 1층에 화장실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한 50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하죠 여기 아직 이쪽에 개발되기 전이라서 어빈 공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옆이니까 여기에서 차박하셔도 어 좋겠네요 한 잔요 이제 오늘의 캠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